아, 옛날에 내 파트너. 야여기 봐주세요. 봐봐. 좋네몇 대야, 제가 네네. 네 개가 나를 짓고 있어니다다 네, 가기이렇 가만히 여기는 이 네. 이렇 가만히. 네. 가만히. 네. 가 가만히. 네. 가가가 네. 왜사이 겟돈이, 겟돈이, 겟이랬더이 겟돈이, 겟이겟이이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지 cctv 다시 확인하고 오늘부터 집에 들어가야 생각하지 마 이, 무슨 cctv야? 집에는 왜또 뭐하는거 좋아해요? 좋아지나 집에 쉬면 맨날 건너로드 걸어오는아 그거 기도해요 아니야 낙타, 공룡 코나보가무이 <목소리가> 그래? 이렇게 짧뚱한 이거는 장수풍뎅이아 <웃음> 있지 않을까 <목소리로> 와, 이쪽으로 빨리 움직여. 아여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<오케이, 내> <목소리로> <여기. 목소리로> 자, <목소리도> 갈게요. 갈게요. 자, 현재님 위치를 조금 왼쪽, 본인 오른쪽으로. 네, 네 그렇죠. 네, <웃음> 질투 아니라 여동생 <웃음> 걱정하는 아, 오빠. 일부러 그런 거죠? 아무. 뭐. 아, 아, 아, 여동생 걱정하는 오빠 마음이. 차성원이네 <웃음> 형일지 몰라도그개 망나니 사이코새끼 아. 왜 한영사. 확실합니까? 들어간다. 이 정도 뭐 네. 오, 오. 되셨죠? 우리? 가겠습니다. 들어 네. 이다 네? 번게요우리어 네. 아, 뭐. 아, 그럼 감사합니다. 맛있는다. 맛있는다. 맛있는다. 맛요 아, 네, 네. 뒤에, 뒤이도봐 봐. 아!